본문의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할 때에 그 생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그 허용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그 대비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따르게 됨으로써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즈음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확장되어 나가는 일 가운데에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적대 세력들은 교회 안팎의 양면에 서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거부하며 박해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고 또 교회 안에 가담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내적으로 오염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따라서 정체성을 바르게 하며 살면 이렇게 양면으로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 이제 사람이 이게 이제 보, 본질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대적 세력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속에서 <웃음>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는.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보고 계시고 또 그, 그, 그, 그런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자를 써서 어떻게 교회를 흔들고 어, 나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완성점을 향해서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 이런 이렇게 다,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정체성을 명백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다 묵인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박해를 타협하고 살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내, 내부의 정체성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충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그 교회가 새롭게 창조된 비전물로서 성격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때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별일 없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늘 잘되어 간다고 하는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시 동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의 부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와 명예와 그 건강 등을 장수 등을 허락하시기도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안에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됐고 그리스도안에서그 찬란한 빛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 외적으로 채워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으로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약시대의 성도들 보면 외적으로 어 배부르게 살다가 편안하게 그 장수하고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고난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뭐 이제 종교개혁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우리의 대적은 항시 호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보편교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딴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순탄하진 않아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주님께서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이끄시지만 우리가 성신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그 효과는, 어 나타나서 또 형통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양면으로 대적해오는 그런 일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만하게 대응하게 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해도 여전히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정화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죄백성으로의 입장에서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명백하게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목표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고난도 따르고 어려움도 겪는 것입니다. 그 항상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이 잘되고 뭐. 그렇게 건강하고 그런 그런 이론은 신약에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게도 하고 부욕케도 하고 또 건강하게도 하고 하시는 것이지만 <웃음> 주님의 그 높이실 때 낮추실 때 찌지실 때 암울게 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백 백성으로서 그 성격을 나타내고 나가야 하는 일들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웃음> 아무튼 높이 되신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와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시기에 오늘과 오늘 본문과 같은 내부적인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세우신 종두를 통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작정하신 대로 전진하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아 것입니다. 세반 순교 이후 유대인들에 의해 일어난 기독교 대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능력은 수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권리를 부여받아 활동을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생, 생존에 있어서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런, 그런 시대였던 거죠. 특히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뜩이나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 저들이 쫓아낸,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으면서 또 기독교를 형성하게 되면, 더 유대인들한테 더 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 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입장인지라,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돼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전하는 자들도 사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힘입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의 대의, 대의인 그그리도를 받아들여 믿음의 사람들을 거침없이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신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서로를 다독거리며 높이 되신 주님의 인도만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들이 아직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원의 입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명에 얽매이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보편성을 향하여 움직이신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주님이 그 그런 그 일을 이루신 결과로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그그 그 위경 속에서 그 복음을 받으면 어찌 된다 하는 걸 아는 그런 위경 속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잠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고백을 하는가? 8장 35절로 39절을 잠깐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예수 우리 주 그리도 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이 그것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다거론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의는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그 의를 그 제시하시잖아요. 그그그 그, 그 의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그,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 그리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리또께 연합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여러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생명의 성신의 법인 그,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여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안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게 됐다 이제 그걸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돼서 살아간다고 할때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정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그 받게 되면 진짜 주님과 연합돼서 이제 주님이 써나가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그뭐 환란,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우리 그 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전에 우리를 아직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이제 그 사랑을 힘입은 자라면 능히 그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 기꺼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일을 자원해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내적으로 역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신앙하고 그뭐 신비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이적적으로 나타나야 믿고 그렇지 않고요. 그냥. <웃음> 일시적으로 그걸 잠깐 아, 그럴, 그럴 수 있지 하고, 뭐 이제 시몬처럼 표적이나 보고, 뭐 일적으로 뭐 기뻐 가지고 받아들이고, 근데 근본적인 걸 치우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다. 이 말,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걸다 치운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그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그냥... 그,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고백을 하고 말이요 당연히 교회 속에 속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누가 뭐 말려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그 빌립이 그리도를 전파한다고 했을 때그 오실 그리도에 대한 얘기 오실 성취하신 그리도에 대한 얘기 그그리도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 교회를 창설해가지고 인도해 가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걸 알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인물이 나타난거죠. 이 시모는 일찍부터 이 성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본토인은 아닌듯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큰 자로 선언하고 음, 백성들 또한 그의 능력에 놀라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으로써 그를 높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유대인과 이교 사이의 혼합주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에 대한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마술사가 그저 시시한 존재는 분명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이 광고동, 여기, 여기만 나가도요, 맨 무슨 그 무슨 암, 무슨 암, 뭐 무슨 동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저 아주, 여기 저 골목마다 있어요. 이 광고동은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미신 나부랭이를 그 믿는 걸로 이 사람들 전체에게 추앙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술사 시모는 그런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한 건데 일반적인 그런 그이 미신 정도의 그,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 사람들이 사상으로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건드려서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민이나 귀족층에게까지 골고루 그 능력을 인정받는 자였고 아주 유력한 자였니요 그러면 그가 행한 마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었나 보통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또는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이나 사건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점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신의 세력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시도하거나 또는 영적 세력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비술적인 관행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단순히 미신에 불과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마술들은 세상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사람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흑색 마술과 백색 마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흑색 마술이라는 것은 악한 결과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백색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를 풀거나 자신의 그 자신이나 타인의 유익을 그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뭐이 퇴마사들이 있잖아요. 귀신 쫓는 사람들. 그 나름대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돕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럼 물론 그 뒤에는 저그 주장하는 그 신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 마술이 보통 그 이제 저급한 미신, 미신 그냥 개인의 구복강령, 그 생사화복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구복강령을 할수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다가와서 미신처럼 끄, 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상적으로 일반 학문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 그런 마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걸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 무슨 뭐 민중 신학이니 여성 신학이니 흑인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과 같은 존재예요. 물론 세속 그 인본주의 신학을 갖고 오고 또 세속 신학을 갖고 와가지고 이 그 교회 정체를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의 유익을 끼친다고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황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속임수는 교묘한, 교묘합니다. 고도함. 여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말에서 쓰인 이 마술사, 즉 마고스의 어원적 의미는 헬라어 마고스인데요. 동방 박사들한테 쓰였던 그 것과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원래 메대 한 종족 집단인 마기인을 나타냈던 이 단어는 갈대아인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음,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행사했던 마술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시시한 접신의 형태로 저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시대적인 사조를 이루는 그즉 어, 그간에 그 관찰된 그 다양한 일반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행, 행하게. 횡행되는 그런 것들이었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런 말미암는 돈과 영예를 한 몸에 받도록 하는 그런 일급 마술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는 마술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런 정도가 아니. 원래 그 제가 여기 그 강설할 때는 그 얘기를 안, 안 썼는데요.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경건 원래 이제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경건 운동이 일어났고, 경건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냐면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신비주의자들은 신인합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통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사람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그뭐 세대주의 신학으로도 들어오고 그런 어 형제교회 막 저기 형제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뭐 수원의 그 모교회도 그런데 그냥 여기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누가 성신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말씀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런.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걸 포장해 갖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마술사 시몬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 책에는 진짜 이제 강설에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해놨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죄를 볼 때에도. 그런 면들. 그, 그, 근본적으로, 뭐, 저, 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자리를 볼 때도 했지만, 주의 백성으로도 근본적으로 채워야, 치워야 할걸 치우지 않고, 채워야 할걸 채우지 않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써가지고, 그런 대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지 않는 그런 삶은,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삶이에요. 아무튼, 그런, 그, 그런 것의 시초가 된 마, 마술사 신문인데요. 그런 마술을 행하던 자가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토의 이름에 관한 증거를 통해 또 그가 행한 표적들로 인하여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의 동요와 그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겠다 했으며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건 여태까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고등한 마술, 저급한 접신이 아니고요. 무슨 뭐 무당이었다 믿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한 사상가였죠. 사상가였다가 이게 이제 주님을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잖아요. 이제 세례를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사역자를 따르고 다닌다는 게 거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구약의 약속을 배경으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와 그 일의 중보자이신 그리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옛 죄를 회개하고 그리도를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시작은 비슷하게 했죠. 그것까지 의심스러우면 빌립이 세례를 줬겠어요? 그리고 본인을 쫓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쫓아다니게 했겠습니까? 보궁, 보궁을 믿었다는 걸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우리가 다음번에 그 자세히 보겠지만 이 마술사 시몬의 나중 모습이 즉 돈으로 성신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태도와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엄청난 지적을 받는 것을 보고 저가 여기서 거짓되게 회개했다고 단정 짓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믿었는지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저는 분명 빌립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추측한데 빌립이 그 마술사에 대해 세례를 주고 쫓아다닐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시몬이 이전에 행사하던 마술의 그 폐에 대해 성경적으로 지적을 했을 것이며 그에 대해 시몬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에 대해 잘 가르치고 따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빌립이 무조건 세례를 주고 따라다니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지금 얼마나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님 약속을 믿고, 진짜 그것을 전심으로 증거하게, 박해를 물어나고, 그 차치하고, 고금을 증거하려고 애썼는데 그것도 하나 분별 못해가지고 그냥 마술사 시몬이 대충 들어오려고 하는 걸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그 시몬에 대한 기록의 진위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시몬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진술에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제 표적을 보고 그 기사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로 알고 그것을 수단으로 써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에 그 마음을 기울인 게 아니라 여기서 딱 놀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하여 장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그 마술을 행하던 안목에 정,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결국은 그런 표적과 그 그 이적 같은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그 직접적으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갈 생업을 다 걸고 갈진 않잖아요. 거기에 이거 나름대로 전 생애를 쏟을 정도면 거기에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표적적이고 이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그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전신부로 따라다니면서 한편으로 표적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놀란 것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걸 보고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적과 그 기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 어 놀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주의 제자들에 의해 베풀어진 표적이라는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보는 이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성내전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들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큰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아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그이 일을 할때 이런 일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일반적으로 마술이 주는 효과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토의 구속사역을 알려주고 그리토께서 목표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표적과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표적과 능력을 보고 표적 자체와 능력 자체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건 수단으로 한시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걸 한시적으로 쓸 뿐인데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봅니다. 마술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개시적인 의미가 주된 것이었고, 표적이라는 것이 그에 부속되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 게시가 완성된 뒤에는 이런 게시적인 표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은 예언됐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그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없어도 주님의 그 말씀만 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몬은 이런 표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니긴 따라 했지만 그 받은 그리도의 생명의 발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 치우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그 남아있는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후 빌루,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여 성신이 내리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기도 그런 권능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가지 탐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는 정상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것을 치웠으면, 채울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안 치웠어요. 안 치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시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자기,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인데. 선생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근본적인 걸안 치우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대로 말씀의 시가, 마음에 떨어져서 잘 자라는 듯 하다가 금세 여러가지 욕심이 자라서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도록 하지 못하게 기운을 빼앗음으로써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돈에 대한 탐욕이나 정욕에 대한 자기 명예에 대한 세상의 그, 그, 그 행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도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수, 수단이지, 목표가 될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그런 토대가 있어야지, 그걸 안, 그 쓴뿌리를 안 제거하면, 그게 언제든지 이제 발휘되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녀도 욕심을 부린다니까, 시시로.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이 그런 지경에 있었다. 이게 진짜 이게 치운 사람들의 언어는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누구를 평가할 때도 상대적으로 안 하고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이게 꼭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만이에요. 자기도 새카마면.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할 건데, 다른 사람도 다 건드리면서 평가를 하는 거 예? 자기, 결국은 나중에 자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도 다 자기예요.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행복과 안이를 위해서. 이게 거짓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모세가 우리의 그 신과 같은 존재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죠.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구원을 못 받았고 근본적으로 안치웅 우리가 이걸이 말씀을 볼때 교회에 대해서 사건을 보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신앙과 별 차이 없는 결과를 내는 듯 하다가 점차 그 마음에 악한 탐욕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제도라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은 정상한 것으로 그 계속 계속 채우지 아니해서 그렇다 하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심으로는 자기 이름이 곁다리로꼽껴 있는 거죠 자기 행복과 이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딱다 나의 행복과 번영 기쁨 이런 것들다 내려놓고 주님의 행복, 주님이 기뻐하심, 주님의 즐거워하심 이것만을 다 내놓으려고 시작을 하는 건데 신자로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그리고 결코 이제 이제 주님처럼 자원해서 죽는 일을 고난받고 죽는 일을 하지 않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나쁜 결과가 있겠는가 하고 자신의 게으름과 열성 부족을 합리화 하기도 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으로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이런 탐욕이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2장 45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그빈 집에 청소됐는데 청소돼갖고 빈 집이 됐어요. 그런데 채우지 않으면 뭐가 온다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한다.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 처음 그 나중 형편이 더나빠지는 거죠. 처음 형편 <웃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높으신과 자신의, 자신의 낮음을 인식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명, 어, 목적과 그 문화명령과 노동명령과 결혼명령에 따라 살았어야 하는데, 그만 소극적인 의미로 그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것을 부추기는, 그 자기 입장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걸 부추긴 거잖아요, 사단이. 그래 가지고 그 홀딱 그걸 받아 넘긴 거지.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누려가야 될 것을 누려가지 않, 않을 경우 얼마나 그 이, 이,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알수 있는. 한때는 세례받고 한때는 뭐주회종을 열심히 쫓아다녔 전심으로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쫓아다녔다. 이전에 걸다 내려놓고 쫓아다녔어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해가지고. 근데 채워야 할걸 채우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지 않은거죠. 뭐. 성년들은 성년들로서 그렇게 해야 되고 청년들은 청년들로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뭐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다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언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신 생명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또의 몸된 지체로서 전체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어떻게든 움직여 장성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가만히 답보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또의 생명은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이에요. 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일을 하시려고 와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 생명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따라 움직여야지. 그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채워가는 일 자체를 즐거워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 그,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알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진해 나가는 그런 생명이다. 그리또의 생명은 내가 그리또를 영접했다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아니그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려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고 오늘 낮에도 살고 저녁에도 그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그걸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자기 쪽에서의 그만한 원인 제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빌립을 쫓으며 열성을 보이던 마술사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 지도자들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 차츰차츰 한가지씩 적극적으로 누려가야 할 것을 누려가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주 흉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기 욕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사도에게 더 이상 엄중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볼 건데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신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신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 이것부터 이것보다 더 엄한 책망 책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자기를 안 치우면 악독이 가득해진, 불의가 가득해진. 근본적인 걸 안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어요. 교회를 몇십면다녀뭐 상관 없어요. 한때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쫓았다, 뭐 상관 없어요. 그 평생 내가 손지자 노릇했다. 그걸로도 안 돼요. 불법이에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진짜 내 힘으로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일을 내, 내,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벌써 어느, 어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다제해버린 거예요. 나, 나 중심으로 또 사건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일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사 화복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중심으로 꼭 생각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제가 그 전에 도 말씀드렸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신앙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신앙으로 들어간다. 여태까지도 불신앙으로 있었지만 포장돼 왔었고 이제 사건을 만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부터 이제 더 이제 불신앙으로 들어간다. 자기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이게 전신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세례받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 관계도 없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들 다시 말하지만, 시몬은 사역자들을 통해 내리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며 전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자기 욕구를 채워줄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가 가진 돈으로서 그 성신의 권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재창조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자 가운데 이루시는 거 이제는 새로운 에덴 속에 속한 사람들, 새로운 예루살렘에 속한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갈 사람, 새로운 진리의 기둥과 토로 살아갈 사람들. 를 점점 장성해서 이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저걸 돈 주고 사가지고 한번 내 이름 좀 한번 내보자. 이게 시몬 시문, 시몬이 이거 그 이런 책망을 들을 만한 거죠. 이게 사실 저도 고백해 보지만 저도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뭐, 되는 줄 알고, 감사 헌금을 드려가면서, 감사 헌금을 드려가면서, 뭘 구하고, 예? 주의 일을 구하고. 근데 거기서도 이런 소리 얼마나, 얼마든지 들을만 한데, 주님이 궁일히 여기주셔서 돌이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뭐 여태까지 잘했어도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내가 그런 길을 스스로 열어놓으면 사단이 이제 와서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돼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걸 받을 준비가 안돼있고 물리칠 준비가 돼있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사단도. 이렇게 동기가 잘못되면 그 방식도 다 틀어지게 됩니다. 은혜의 결과로 표시해야 할 것을 은혜 받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써야 할 것을 자기의 그속기의 욕구를 채우는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다 명예도 그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그 주신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냥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잘못된 거죠. 시몬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시몬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그랬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욕구 충족을 위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정력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너머에는 자기 행복과 안위가 깊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다는 사람도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도덕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복지를 내세우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자기 영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기도를 다른 이보다 더 감동되게 하려는 것도 또 헌상을 다른 이보다 더 많이 하려는 것도 또 설교를 더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주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배면에 깊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다 성경의 박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악용해서 자기 자기 이름을 걸어서 뭐 틸리 신학이니 무슨 뭐 파르티 신학이니 이런 걸그게 나오잖아요. 그 그렇게 해도 이게, 이게 주님의 도와 상관이 없고. 불법을 행하불의한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일꾼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을 위해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공연이 여기 표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놀라가지고 나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경륜과는 상관없이 그 현상적인 것만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안목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행하시는 표적을 생각해야 제대로 이제 볼수 있는데 시몬는 그렇게 못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측면, 사역적인 측면. 분명히 주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선언했고 그런 일과 연관된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당시에 쓰시는 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배우면 얼마든지 당시에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일에만 놀라운, 놀라는 운놀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의 다양성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그 은사를 취하려고 입니다 이게 자기를 배제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한 은사를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물로서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도 아치 못, 알지 못한 거지. 그렇게 되어 그의 믿음과 세례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 그 그가 믿었던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 효과를 하나도 못 누리게 된 거잖아요. 만일 이런 시몬의 죄악이 초대교회 진행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초대교회가 그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더큰 문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성직을 천시하며 자기의 개인의 영광과 보여주는 일들만 추구하는 성향이 많아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은 교회, 뭐, 이 교회 속에서 아직 그걸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그걸 추구하는 지금 그 성향들이 있는데, 이게 없고 그냥 받아들였다고 해보세요. 너도 나도 다 기도원 가고, 뭐, 뭐, 돈 주고,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은사도 사고, 예? 직분도 사고 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시몬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 출신 저스틴 마터에 의하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까지 숭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2세기 말에 이레니우스는 말하기를 시몬이라는 자가 그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찬미를 받았으며 모든 종류의 이단들의 창시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가공적인 묘사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죄악과 같은 이런 것이 이런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났고 오늘날에도 이런 시몬의 짐을 쫓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확연하게 그의 죄악됨이 드러났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묵인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폐해는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용하여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득실득실하게 교회 안에 많아졌을 것입니다. 소위 종교 영웅, 영웅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대가로 해서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팽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마술사 신문의 신앙의 그 행태가 사회비적인 행태인데요. 사도들에 의해 분명하게 지적됨으로써 초대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박해 중에도.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진정 교회가 출발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도 작용된다는 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믿고 세례를 받으며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부패한 것에 관심을 쏟게 되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를 받으며 정상하게 장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쓸데없는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렇게 탐욕에 오염이 되어 못쓰게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는 말 또그 사람이 추구하는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리또에 관심이 있는 건지, 성신의 인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사는데, 아니면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지, 매사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 토 안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무슨, 뭐, 청소부를 해도 자유롭게 그 성신의 인도를 간, 가운데 할 것이고, 그,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할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절대 자기 행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될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누구 쫓아다닌다. 누가 우리, 내, 내 선생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가장 전력해서 드러내며 나가야 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고만 이 선택을 악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부류에 속한 이 시모니즘 가운데 들어갈 사람. 처음부터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지는 거지. 차라리 뭐안 믿었으면 적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위선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 건데. 다른 대로 뭐 사회 속에서 일반 양심을 쫓아 살아도 그렇게는 안살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체가 다 드러내야 되니까. 더 자신을 가려, 가려버리잖아요. 속여버리고. 이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가 잘못되면 방식도 다 허사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우리를 살찌우는 그런 수단들이 우리 자신을 죽인 일로 작용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 교묘하게 그러한 작용적 결과를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심판의 증거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채울 것을 채우고 쓰일 것에 쓰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시몬의 제약과 같은 것이 없었다고 아니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그런 일을 행하고도 그 감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참으시고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무한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그 받은 마음 믿음과 성례의 온전한 효과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받고 복음을 믿었으면 온전한 자리로 나가야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치 않으신 우리 앞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신을 의지할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전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영광을 덧립혀 주시는 것입니다 치열한 신령한 전투를 행해 나가는 거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치는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 공동체로 그것을 온 공동체가 그걸 공유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것을 누리고 나가려고 할때이 선한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